이 화면에 나오죠. 나오고 나서 컴퓨터에 따라서 이 로딩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돌릴 만한 사양이 최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PU가 I5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램이 8기가 안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는 뭐 s s d 라는 걸로 돼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원활하게 좀열 받지 않으면서 편집을 할수 있는 정도는 i7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램은 16기가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컴퓨터 사용 한번 볼까요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 정보 뜨잖아요 이 정보에서 이 부분을 봐야죠 i7 오, 정보 쓰고 있어 <웃음> 그 다음에 램이 16기가. 요즘은 뭐 거의 하드로 안 나오고 다 SD, SD 달려 나오니까 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트북은 그래픽카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오른쪽 버튼 바탕화면에서 탁 누르면 이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있으면 그래픽카드가 있는 거고 이게 없다. 그러면 뭐 인텔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 편집할 때 조금 짜증날 겁니다. 자, 이 엔비디아 들어가 보시면, 음. 설정에서도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깔려있다라고 치면 편집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요? 160? 어, 그 정도면 되게 160. 괜찮게 주고 산것 같아요. 네. 자, 프리미어를 키면 이새 프로젝트라는 걸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는 한 덩어리의 영상 편집 단위를 네. 의미합니다. 하나 꺼내놓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한개한 한 개씩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가 딱뜨자말자새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새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를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저장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뭐하고 맞춰야 되느냐 하면 협도가 편집을 해야 될 영상을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복사해서 하나 넣어 나라고 했잖아 그게 여기 까마귀 하는 폴더를 <웃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웃음> 네. 자 보통 이름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만약에 제목을 만약에 단단 치면 기억 방문 뭐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폴더명은 한번 잡았으면 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프리미어는 편집을 할때그 프리미어에서 저장하는 파일이 따로 환경 저장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저장하는 파일이 용량을 계속 무겁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작업했던 그 결과만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을 다 링크를 시켜버려 이 파일이 어디 있었다는 거는 폴더명이라든지 파일명으로 알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바뀌면 안돼 여러분들이 그 폰에서 파일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파일명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어나 숫자로 막 되어있을 거잖아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름을 바꿔 놓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어 네. 지금 얘가 저장되어 있는 기업 방문이라는 폴더를 앞으로는 마스터 폴더라고 부를 거야 네. 내가 촬영했던 영상도 이안에그 다음에 음악으로 쓰고 싶었던 뭔가 받아난 것들 유튜브에서 받아놓은 우리 음원들 다이안에 나야 되고 작업하다 보면 이미지나 움짤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넣잖아요, 그죠? 다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파일 관리가 쉽지.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마스터 폴더만 가지고 가면 네.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폴더에 요 세팅을 해야지. 자,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기업 방문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가자. 그다음에 밑에 위치 부분 네. 마스터 폴더로 세팅을 하면 돼. 찾아보기 눌러서 마스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거 렌더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렌더러를 꾹 눌렀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얘 하나만 나오면 고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GPU 가속이라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그래픽카드가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를 맞춰놓으면 돼 확인 누르면 작업을 이제 할 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준비만 돼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새 창이 없어 뭐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돼 네. 사진을 편집하면 네. 사진을 꺼내면 되잖아 네. 근데 아니야 포스트 한 장을 니가 만들거야 그럼 어떻게 네. 시작해야 돼? 포스트 크기로 새 창을 세. 꺼내야 세. 되지 내가 최종 아웃풋이 뭐다 나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인 FHD로 새 음. 창을 하나 꺼내야 되는데 이프리미어에서는새 창을 뭐라고 부르느냐 면 시퀀스라고 불러스 시퀀스. 시퀀스. 어. 그걸 어디서 꺼내느냐 하면 여기 파일에 가서 음. 새로 만들기 하면 여기 시퀀스 있지. 단축키가 뭐야? 컨트롤, 컨트롤 N스잖아. 자, 컨트롤 N스는 니가 뭘까? 새 네. 문서와 컨트롤 N을 보통 다른 프로그램 다 쓰잖아요. 그죠? 네. 얘가 새 문서야.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지. 네. 이거는 새 문서가 아니야. 네.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저장하는 것 뿐이거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보면 컨트롤 Alt N이라고 있지. 새 네. 프로젝트 단위를 시작하겠다라는 개념이고, 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시퀀스라는 새걸 만들어야 돼. 네. 자, 시퀀스 눌러보고. 그 안에서 사전 설정 나오잖아, 음, 프리셋이라고 네. 하지 네. 우리가 그림 그리려고 하면 화방에 가잖아. 네. 그럼 아줌마한테 종이 주세요. 음. 안 줘. 안 주기는? 네가 얘기를 아, 사이 그지? 아니지. 음. 화방에 갔다니까. 너가 네. 무슨 그림 그릴지도 모르잖아 아줌마가. 그러니까 아, 네. 화선지를 음. 주세요, 캔터지를 주세요, 마분지를 주세요. 이 얘기를 안 했잖아. 네. 그지? 음. 이게 형식이란 말이야. 네. 내가 뭘할 건지 화선지를 주세요라고 했다. 그럼 아줌마가 또 물어보지. 8절을 줄까? 4절을 줄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게 영상이잖아? 그럼 영상은 어떤 크기로 시작할 거냐? 어떤 FPS냐? 네. 를 물어보겠지 네. 이두 개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거든 자 그게 어디서 설정되느냐 면 여기 다 있어 엄청 많지?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모른다고 여기서 하지마 음. 복잡해 그 옆에 설정이라고 따로 있지 네. 자 여기를 들어가면 간혹 하다가이설정 이렇게 막 만지잖아 요 놈이 안 눌러 질 때가 간혹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내 처럼 아무 폴더나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폴더 폴더 디비다가 하나를 그냥 클릭 상태만 해 놓거든 네. 그럼 얘가 딱활성화될거야자이 음.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 음. 그러면 방금 고른 거 있지 그게 네. 설정이 나오거든 네.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고 다시 또 해볼게 뭔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이 바로 보이잖아 네. 요 놈이 골라져 있었어거래 항상 뭐가 골라져 있어 음. 자 선택을 했지 네. 자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면 돼 설정 그럼 여기서 바꿔야 돼 네. 편집 모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네. 사용자 정의 음. 그 다음에 시간 기준이 있지 요거는 네가 찍어놓은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소스들이 다 60으로 찍었다 그러면 60을 고르면 돼 근데 요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59.94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야 60을 고르면 되고 네가 30으로 찍었잖아 그러면 30도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면 29.97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아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봤잖아 요렇게 네. 네. 그럼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네. 그럼 여기 보면 59.94라고 나오지 이건 그냥 60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오케이? 네. 그럼 이런 경우 있다 이가다 찍었는데 60fps도 있고 네. 30도 있다 그러면 네. 영상들 중에 많이 쓰는 것 기준으로 그냥. 이거를 안 맞추면 <웃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안 맞춘다 그러면 나중에 사운드가 밀리거나 네. 입하고 소리하고 안 맞거나 네. 뭐 그런 문제가 영상이 길면 길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아예 초장부터 다 맞추는 거예요 네. 얘는 60, 60도 보면 59.94도 이상하게 떨어지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떨어지냐면 그 피사체가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데이터를 어느 쪽을 더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있을 거잖아 네. 데이터를 적게 쓰면 저게 좀 떨어져 네. 프레임율이 음. 어. 그래서 이게 약간 가변 프레임이라고 하거든 네. 저게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촬영을 할때 바로 빨간 버튼 누르지 말고 설정 들어가서 맞춰 놓는 게그 일이야 음. 거의 60에 더깝지 네. 그럼 너는 거의 평균적으로 60이야 지금 소스 이두개 빼고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6 0 그냥 맞춰 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소스가 7 2 0짜리도 하나 있었어. 네. 720에 400사란 이상한 비율짜리가 하나 있어두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지? f HD야. 1920에 1080. 이렇게 고르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픽셀 종횡비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 음. 화면을 이루는 픽셀이 있잖아. 네. 그 놈이 1대1이 아닌 것도 있어. 소스 중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그냥 1대1로 맞춰버려. 음. 그래서 픽셀이 좀 틀려. 기기 따라서. 네.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내가 내가까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 영상은 가로 필요 없다. 네. 세로만 맞으면 된다. 라는 네.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럼 세로가 1080이면 가로가 어쨌든간에 다 같은 사이즈야, 실제로는. 근데 픽셀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결국은 1920에 맞추면 되고 그때 1.0으로 바꿔버리면 다 맞아죠. 여기 보면 시퀀스 이름이라고 되어있잖아 시퀀스가 새 비디오 테이프라고 했잖아 네. 그새 비디오 테이프에 라벨링만 그냥 하는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여기다가 그냥 편집본 정도 쓰면 돼 이름 마음대로 써도 된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어 자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 더 찍어주면 프레임크기 있지 네.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에 올릴 거다 16대9 가장 보편적이야 어디에 올라가도 다 올라가는 건데 세로 영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세로 음. 영상을 쓸수 있는 데가 유튜브 세로 영상이 올라가 음. 컴퓨터에서 보면 좌우로 시커먼게 나와 네. 근데 폰으로 보면 꽉 채워서 나와 네. 인스타그램에 네. IGTV가 세로 포맷을 지원을 하거든 네. 가로를 16대 9를 넣잖아 그럼 볼때탁 돌아가 네. 근데 처음부터 16, 9대 16을 넣을 수도 있어 세로 네.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내가 내 게시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내 피드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 네. 그때는 1대1도 지원해 하면1 0 8 0에1 0 8 0또 어떤 케이스 있냐면 인스타그램이 또 희한한 게 있어 4대5를 지원해 1 0 8 0에1 3 5 0짜리도 지원을 해하면 내가 최종 결과물을 여기에만 쓸 거야 하면 그걸 만들어 주면 돼 근데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쓸 거야 하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면 되지? 16대9 요거는못 외우겠다 하면 그때 처음 돼 인스타그램 영상 비율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네. 블로그든 뭐든 쫙 나오잖아 그거 참고하면 되고 help.instagram.com 이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면 이 매뉴얼이 있어 그거 보고 그냥 확인하면 돼다 세팅 끝났지? 네. 확인 이게 새 창이야 그러면 여기에 <웃음>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볼수 있거든 네.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네. 원래는 이게 제일 앞에 보통. 잡아당기면 위치 이동되거든. 대비 네. 원래 제작됐거든.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름이 같지는 않아, 그지 네. 이놈 있지. 편집본. 네. 비어. 이 시커먼 잖아 네. 영상은 시커먼 게 그냥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 네. 자, 이놈이 편집본도 있지. 여기도 편집본도 있어. 네. 자, 여기서 땅땅 이름 바꿀 수 있겠지. 네. 그럼 여기도 바뀌어버려. 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할거 이제 불러와야겠지. 네. 불러와 봐